형이 장난감 채할때 커피랑 우유 먹을 때 네. 같이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비나요. 맞아요. 그쵸.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을 위한 맛대. 네, 바보라떼. 오늘 네. 네, 음악, 음악 중심 더운 날 이렇게 응원해 주신 캐럿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이 바보라떼 이 이름이 너무 좋아. 바보라떼. 응, 바라만 봐도 보고 싶은 캐럿들. 을 위한 바라만 봐도 있어요. 보고 싶은데 약간 왜 우유와 커피를 동시에 한번안 먹고 따로 따로 먹으면서 네, 카페를 할때 맛을 느끼는 그 자신. 약간 짬짜면 같은. 네, 사실. 사실 내 취향은 우유 쪽이 좀 가깝다. 아, 너 금방 그걸 다 먹었네. 어 나... 야, 너, 아. 물, 물 원래 빠르, 빠르게 먹는 거야. 그때 이런 맛이 었던것 같은데. 그때보다 살짝 디벨룸이 된것 같아요. 아, 그거 그때보다 그 조금 더... 우유에서 약간 단맛이 조금 더 나고 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때보다... 생상시켰다는말이어요 내가 그래, 그래. 이거 반 찢어서 아메리카노라고 우유 찢어서 먹어도 돼요? 아, 그래 그래. 먹어줘서. 이거 먹어. 어 그래. 굳이 반 찢을까? <웃음> 아 찢었어? 어발찢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들이> 잘했대.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들이> 어 잘했지. 오. 아 근데 이거 잠자는, <목소리들이> 잠자는 사람이 <목소리들이> 이게 커피 카페인이 잠자는 사람한테 이게 딱 깨울 수 있으면 에너지를 줄수나잠 있어. 정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정이네 아, 에너지가! 아시아디스펙진제 <목소리> <목소리> 아이디어였나요? 아, 우... 맛있어. 여러분 아까 너... 말했는데 저럼반지어서 먹을 때데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이... 씻어줘. 어. 아 찢어줘. 나랑 우유가 달아. 아니야 좀 달아. 우유대단크지좀 달아. 우유가 어, 맛있어. 연유 같아. 이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여기에 이제 우유에다가 녹차. 어 맞아. 큰아 차 우유에다 뭐 이렇게 우렁차! 그뭐 원액 그런 거 빨대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면 은뭐그 어, 있을걸? 그뭐 같이 이렇게 섞어 먹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은다 이렇게 뭐 여기 짜장면 짬고 아 뭐. 여기다가 이제 닭갓집 자리나 그건 그냥 락앤락이지 그럴 어. 락앤락이 없잖아 락앤락을 사면 되죠 돈이 없잖아 너무 돈이 없어 거짓말하고 계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먹해고요 안녕 바보 바보 바보 아까 이제 인간 산업 2시 3시쯤 하고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1시쯤에 유부초밥이랑 라면을 오, 먹고 오, 왔습니다 그만 먹었냐? 네? 그만 먹었냐? 지금 자고 있었잖아 어? 언제? 방금 아, 저기서 죽어서 자고 있었거든요 집생이 아, 나와 아예 네. 오늘 막방인데 처음은 이제 블랙 스토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화이트로 네 맘을 훔칠 블랙 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휴, 원래는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약간 다들 흰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좀 무대가 예쁘게 나오겠다고 생각했어요. 을 오늘 생 눈. 오장 <웃음> oh, oh 아남 얼른 바고와 오오 너무 작아쓰 구나장 했쓰 아직 안했어 너도 안했 너도 작아? <웃음> 너보단 컸좋았어 <커스? 웃음> <웃음> <웃음> <졌어? 웃음> 오늘 이제 마지막이잖아 계속 질문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MC 들어갈게요 MBC 들어에요여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 호흡곤란 정도. 살짝 숨찬 정도. 니에이고 자, 오늘니지막방송입니다요문좀해주세요저말하잖아요 네, 아까 매점 가서 유부초밥. 아직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유거쳐아그한 입씩 먹은 거예요 아, 네개다한 입씩 먹겠는데 네 개를 그... 한 입씩 먹었지만 제가 새 거를 까서 먹지 않았어요. 음. 어쨌든 먹었다는 거구나. 뭐가 제일 맛있었어? 김치 김치? 김치 없었는데? 김치 있었는지? 어, 진짜? 두 번째 그게 김치인데? 그게 새우야, 새우. 생... 그게 새우야? 어. 김치 없었어. 첫 번째가 숯불, 두 번째가 새우, 세 번째가 참치, 네 번째가 계란. 지금 뭐 뭐먹은어 새우스, 새우스, 난스크스저 눈, 이, 수 오늘 이러, 이 컨셉이에요. 오늘 새 순백의 미 청순, 새하얀 마음 뱉고, 사람을 잘 따르고 아, 먼저 다가가는 건 맞아. 어려워하지만 상대방이 응. 다가와주면 괜 이게 나를야 맞아. B형. 이거 진짜 나아 내가 혈액형을 안 믿는 이유. 실제 맞지? 의리가 넘치는 위치. 혈액형입니다. 그렇지. A형? 친구와의 관계를 아, 중요하시기 아,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나. 소외감을 느끼는 건 아, 굉장히 힘들어. 나 그런 그래. 그래. 그래. 진짜. B형과 관이 진짜 좋은 B형이야. 도 힘든데. 아, 어, 그래, 얘가 무드가 힘 이게 무드가 힘든데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A형들이 보잖아. 오! 나 이거 맞아. B형도 이제 또 네가 맞는 거 있어. 성격이 원만하고 누군 가 잘못이 있을 경우 만하면 니탄냄탑 씨씨티비 거리지 않고 원만하게 잘 힘들어한다. 그래서 연습생들 나랑 그렇게 싸웠냐? 네. <웃음> <웃음> 술자리에 주사가 별로 없다. 어? A형, A형? A형이지? O형? O형, O형. 술자리에 주사가 없는 게혈액형으로도 불쩍이 되는 조용히 쉬지, 조용히 지 어떻게 이건 맞네. 그럼, 그럼 술자리 자체를 좋아하고 분위기 좋아해 나도 그래. A 형 O형 누구? 형 말고 또. 명호요. 내가, 내가 한번 해봐. 명호는 진짜 안 좋아하잖아. 사람마다 응. 다른 거 있어. 그러니까. 그니까. 봐봐, 그 다음에 은근히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쓴다. 어때? 어때? 맞지? 응. 어. 그 다음에 한번 아니다 싶으면 절대 응. 안안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그건, 맞지 그건, 그건 나. 나. 구차하자. 그래도, 어, 맞아 싶어서 구차하지 아 구차하고 싶지 않아? 구차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야, 야, 야, 봐봐, 봐봐, 또 귀엽.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 감각은 그다지 좋지 그러니까 오! 어. 야, 너는 잘못 아 떨어지잖아. <몬도> 그동 이게 오형이야 이게 오형이잖아 야, 아, 이거 오형이잖아 이거 오형이네 이거는 오영이네. 그러면 상관이 없네. 이거 그냥 비영이 보면 비영이이아너 잘못 아 떨어지네. 너 오형 야니야 자, 여러분. 그냥 받는 거야너오형 아니야? 야 봐봐 디노 A 형이잖아, 아, 디노 A 형이잖아.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패션 분들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다 오해할 거잖아. 왜 오해하는 거 해! 아니 왜 오해하는 거야? 많이 아, 발전을 아니, 나 저기 어, 보여줘. 인자셉으로 각자 그래. 혈액형 검사 좀 하고자. 어떤 거혈액형의모슨 이네요. 혈액형 약간 그런 네낌와 진짜 나이 형이 이만큼 사람을 혈액형 하나로 특징을 설명할 수 없어. 정말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어. 어때? 너의 생각이 없었으면 어, 어, 그러니까, 결정... 그러니까 내가 아까 <웃음> 다 맞다고 한게 아니잖아 약간 <웃음> 아, 있는 것 같다 아까 아, 아, 어. 조경이가 나한테 왔어 번... <소리> 아, 약간 맞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맞아 갑자기 약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아닌가 맞아 <웃음> 그런 그러니까 야 <웃음> <웃음> 맞아 너 진짜 고정님 비영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거 맞다 생각했는데 봐봐 오해 형이 알지 야 집어치워 야 이게 뭐야 갈까? 갈까? 네, 지금 저희는 인터뷰를 갑니다. 순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i n g to go to my house. I'm going to go to my house. I'm going to go to 후 y house. I'm going to g 발도 이지 끝나는데 낌래야 어, 아쉬움이 좀많아주밖에못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지만 할 일이 많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예! 힛힛힛힛 사운드. 끝끝 끝. 힛 사운드. 예! 사운드. 사운드. Oh,